안녕하세요. 나연언니아입니다. 몇 개월이면 끝날 줄 알았던 코로나19 전염병이 변이를 계속하며 언제 끝날지 기약이 없습니다. 전 세계에서 이 전염병으로 많은 분들이 향천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위한 천도제를 시작하였습니다. 많은 영양들이 천도의 대상이 되어 오셨습니다. 오늘 4월 15일을 시작으로 6월 2일까지 49일 동안 천도 명상을 진행합니다. 이 단체 천도에는 함께 명상을 하시는 분들과 같이 마음을 모아 영령들에게 기운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글을 보시는 분들도 안타깝게 전염병으로 향천하신 분들의 명복을 위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를 해주시면 그만큼 그분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금 읽어 드릴 초도문은 오늘 초제의 초도문입니다. 우주의 섭리가 곳곳에 스며든 이곳 이 시간을 온 마음을 활짝 열어 맞이합니다.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함께 하시며 이끌어 주시는 하늘의 사랑이 우주의 섭리를 타고 다가옵니다. 충만하게 채워 주시니 모든 만물이 기뻐합니다. 지구는 우주의 기운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변화무쌍한 수많은 일들을 통해 그것을 증명합니다. 무한한 하늘의 사랑을 알고 감사할 수 있도록 하루하루 다른 모습으로 지구와 지구의 가족 그리고 인류를 통해 나타납니다. 지난 2년간 지구는 특별한 바이러스와 함께 했습니다. 코로나19라고 명명된 바이러스는 지구 인류에게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은 존재이지만 엄청난 위력을 행사할 수 있음을 인류는 직접 보았습니다 모든 인류가 입을 막고 접촉을 멀리하고 밖으로 향하던 발걸음을 돌려놓게 했습니다 그리고 방해받지 않고 말하고 먹으며 자유롭게 만나고 즐기던 삶의 고마움을 알게 했습니다 또한 서로 서로에게 얼마나 크게 영향을 주고 받았는지 알게 했습니다 그것은 이웃과 자연과 하늘이 있다는 것을 알게 했으며 그들과 함께하는 기쁨이 얼마나 큰지 알게 한 것입니다 우주에 가득한 하늘의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미미한 바이러스에게도 역사하시는 한치의 빈틈없는 하늘의 기운이자 파장입니다 그러므로 코로나19를 통해 전달된 인류의 도전은 진화의 기회입니다. 그 기회를 맞이하여 자신을 비롯한 모든 존재를 알고 사랑하는 계기가 마련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바이러스에 의해 안타깝게 실행된 분들이 계십니다. 오늘 여기에 그렇게 인류의 진화를 위해 실행하신 영혼들을 모십니다. 더 나은 자신과 세상을 가꾸도록 코로나로 전달된 하늘의 메시지를 알려주신 영들입니다. 비록 본인은 아픔의 고통을 겪고 영문도 모르게 죽음을 맞이했지만 이승과 저승이 연결되어 돌아가듯 현생의 경험이 내 생과 다른 이들에게 진화의 길을 안내해 줄 것입니다. 그 안내에 따라 이제 상대에 대한 비난과 교만을 끊고 더 비우고 낮아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주의 흐름에 주인으로 즐거이 동참하여 감사와 사랑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것이 오늘 지내는 코로나19 전염병 희생자들을 위한 진정한 의미이자 지원일 것입니다. 비록 여기 올려드리는 재물이 많이 부족하오나 정성의 마음을 보시어 기쁜 마음으로 흠양하여 주십시오. 이로써 한 생의 삶과 죽음이 충분히 위로 받으시길 바라며 가벼이 오르길 마음 모아 기원 드립니다 2022년 4월 15일 선한장례연구소 일동 합장